뷰제 <목소리> 여러분, 저희 폭포 보이시죠? 저희 파국팔레를 본 떠맞는 그 폭포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변에 진짜 골짜기가 엄청 크네요. 와. 그리고 저기 닭이 보이시죠? 닭. 저기 이 대네젤리시 상징하는 그 닭입니다. 왜 저게 닭이 베네엘리시의 상징이 됐냐면 베네엘리에는 특이한 울음소리를 내는 그 닭이 있어요 저기가 너무 경치가 너무 멋져요 저기 특히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저렇게 웅장한 산이 있었는데 저거보다 훨씬 더 웅장한 느낌이었어요 돌산이었는데 저거랑 비슷했어요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저희 올라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 된다고 해서 차를 타고 한번 가볼게요 예, 드디어 이렇게 차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여기 꼬불꼬불 돼있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돼있어 가지고 꽤 거리가 될것 같긴 하네 여기 예, 보시면 이렇게 쉴수 있게 무료로 마련해 놨는데 여기서 햇빛이 뜨거워도 예, 쉴수 있습니다 와 진짜 저기 계곡이 너무 멋져요 이렇 저희 드라이브에서 쭉 내려가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저 방방할 때 어떤 블링 막 하고 막 그랬는데 어떤 블링 한 다음에 한번한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삭제할 때 무릎으로 예 삭제한 다음에 또한 바퀴 돌았을거든요 데니즐리 시내가 다 보이는 그 장소에서 그네를 타니다 근데 저 하다가 저 그네를 타다가 잘못해서 만약에 날아가면 그냥 쭉 날아가는 거잖아 땅덩어리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위험할 것 같은데 근데 네, 아직까지 그네를 타다가 쭉 날아가는 경험못 봐서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그렇네요. 저기 낭 떨어지다 바로 앞에다가 그네를 해 놓으니까. 그래도 혹시 이제 그네를 타다가 낭 네, 떨어지 떨어지면 죽을 건데 아마. 그리고 저기 보이는 데가 파묵칼레입니다. 저얀색 뭐 흐릿, 흐릿하게 보이는 게 파묵칼레가 이제 보이고 저기도 미끄럼틀 이렇게 다양하겠네 잘못하면 진짜 저기 저기 타다가 떨어져서 날아가면 죽, 죽을 것 같은데. 촉규젤타와 예, 같이 사진 찍은 거예요. 기가 예, 있어. This is 규젤규젤규젤 Yes, very beautiful. This is recording. You, you see? The second is going. You just uh, holding, okay? 어, oh, yes. 이 t s r 리코딩. 이 e 파먹할래? Start. 끄들 해 주세요. 여러분의 우울감을 떨쳐버리고 활기를 되찾고 싶으세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케이블카가 이렇게 갈수 있다고 하네요. 한국 돈으로 3,000원밖에 안 하네요.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그리고 어 저희 케이블카가 있는데 이차 말고 저희 케이블카인데 그거는 한 2,000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엄청 싸죠. 파키 공원인데 이렇게 좀 식사 시간이 아닌데도 공원에서 고기를 이고 있습니다. 이 보면 이렇게 다 그릴이 있 여기서는 이렇게 놀이터가 있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봉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그 삼겹살 그 먹는 그런 느낌이 나죠. 타국, 타국, 음? 네, 닭고기라고 하는 닭고기 통화수가 있고, 고추가 있어서, 어 그림 바누칼레 아래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나무 삐죽삐죽한거 보이시죠? 나무에 다 이렇게 삐죽삐죽한거 <웃음> 저 저런 나무가 좀예쁘더라고요 다른 나무들보다 각자 다른 그 아름다움이 있겠지만 저는 특히 저 삐죽삐죽 선 저런 나무가 좀예쁘더라고요더 <웃음> 눈이 많이 갔어요 다른 나무들보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풍선을 이렇게 타고 있고 진짜 난만적온 <웃음> 기분이 드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묵칼레 아래로 오면 이런 건축물들이 더 추가로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터키 파묵칼레에 오시면 이렇게 윗 부분, 저기 위에 부분 유적지만 가보셨을 거예요. 여기는 잘안오는 곳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파묵칼레 아래의 모습도 보여드립니다. 아마 여기 이 주변에 수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수로. 예, 로마 수로가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수로 위에다가 그 물을 따라 내려보내서 물을 운반시키는 거죠. 그래서 로마 도시 여러 군데에서 이런 잔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뭉개져서 없지만 원래는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물을 따라보내는 그런 로마 그 수로 시스템이 있었어요. 저기 메인도로에서 쭉 따라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돌이 아마 이 주변에서 예전에 농사를 짓다가 물이 필요해서 이렇게 물 따라 보내기 위해서 어이 주변에 딱 이렇게 수로를 이렇게 설치한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 밭 보이시죠? 넓은 평원. 네.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고 굳이 돌을 만들어서 길을 만들 이유는 없겠죠? 이렇게 높이 어, 높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보시면 높은데 굳이 이렇게 높은, 높게 은높 길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까제 생각엔 그래서 이게 수로 같아요 수로 재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파무칼레 저거는 석회암 재질이라고 하네요 하얀색 부분 제 하얀색 보이죠? 석회암 재질이고 이거는 석회암이 아니라 그냥 일반 돌입니다 저 히에라폴리스가 보입니다 저기가 아, 무덤 단지인데 어. 이 무덤 잠지가 저기 있고 여기가 성벽 같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 여기가 성벽이었나 봐요. 이게 낮게 돼 있긴 한데 그리고 성벽 아래 이렇게 수로 같은 곳이 있어요. 수로. 예전에 이렇게 수로로 이렇게 다녔나 봐요. 여기는 또좀 성벽이 높은 거 같네요. 다른 곳보다. 내려가시다 보면 이렇게 하얗게 나옵니다. 여기가 물이 이렇게 쭉 따로 내려간 그 장소고. 좋지 않아? 예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일어났고요. 제가 일어나자마자 보이는 게저여기구가 이렇게 떠있네요. 와. 어. 저 보시면 막불을지펴가지고 올라가는데 불소리가 화르르르 나네요 아무튼 새 새로운 장소를 찾아보고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인데 열기구가 적진 않네요 와 좋은 자리가 있으면 이 주변에다가 텐트를 치면 되는데 이제 경치가더 중요한 건 이제 아늑하게 쉴수 있는 안전한 장소겠죠 그 장소를 한번 찾아보고있습니다 이제 거의 일출이 끝나가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는 완전히 평화가 보이지 않지만 해가 되떠서 그런지 저기 보시면 남극이나 북극이 온 것처럼 하얀색깔 그 어떤 지역이 보인다 저기 다 석회암이라고 하네요 석회암 석회지 파묵칼레라는 이름이 파묵칼인데 파묵이 목화 그리고 칼레가 성이라는 뜻인데 목화성이라는 뜻이겠죠 제 모카 같이 하얀 색깔을 띠고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여기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성이잖아요 말 이름 그대로 성 성이라서 그런지 성벽이 딱둘러싸여져 있고 제 남쪽 게이트 그 입구가 있어요 저기서 표를 팔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제 남쪽 문으로 갈수 있고 제 저기 있는 저기서도 매표소가 있거든 요 저기 북쪽 문으로 갈수 있고 그래서 파묵칼레는 이런 식으로 장관이 펼쳐져 있습니다 드디어 이곳에다가 텐트를 지어놨습니다 <웃음> 자 이렇게 보시면 제 파무칼레 풍경이 보이시죠 그래서 제 텐트를 열면 바로 이렇게 파무칼레 풍경이 보입니다 자 여기 오기 전부터 이쪽 사이드 그러니까 이쪽 쯤에다가 텐트를 지을까 생각했는데 딱 마침 여기 딱 좋은 자리가 이렇게 나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쪽 사이드에다가 텐트를 전어놨습니다 사람들은 여기 주변에서 뷰가 좋은 호텔을 찾고 있는데 저는 이제 자연에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뷰가 좋은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저기 한 100m 안되는 장소에 저기 사진 찍는 <웃음> 곳이 있더라고요. 그 한마디로 여기 경치가 좋다는 곳이겠죠 그러니까 이쪽 배경이 너무 좋은 거겠죠. 이렇게 넓게 다 보이잖아요 풍경이. 그래서 제가 자리를 아주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묵칼레 이렇게 다 끝나고 나오다 보면 이제 제 숙소가 있는 곳이 보입니다 저기 텐트 숙소. 네 저기입니다. 저기서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파묵칼레 광경을 구경하는 거죠.